네, 안녕하세요. 조절입니다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시큐티 어니온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어, 이벤트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실습을 하신 분들은 이런 화면이 어,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쇼 패킷 어, 발생한 어, 이벤트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아무나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쇼 패킷 어, 데이터, 그 다음에 쇼 룰을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세한 어 스노트 룰을 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그 다운로드점 룰 파일하고 음 거기에 등록된 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노트 룰은 바로 이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 탐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해석하는 어 과정들을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스노트 컴프 파일을 보면은 이스터널 내다고 그 다음에 http 서버 쪽하고 이렇게 설정했던 거 IP대역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http 포트도 여기까지 저희가 어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 하나씩 나,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현재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을 뭐 기억하시고 앞에 ppt를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노트 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스노트 룰을 한번 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화면 거기에서 저희가 다 분류가 되는 건데 스루트룰 같은 경우는 룰 헤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룰 옵션들 이렇게 저희가 규칙 헤더라는 것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 룰이 매칭되었을 때 얼럿이나 패스나 이제 드롭 같은 거 이런 다양한 액션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은 이거는 요약이고요 음, 여러분들한테 뒤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액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탐지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액션입니다. 어, 요것들을얼럿을 어, 발생시키냐, 경고를 발생시키냐 아니면은 어, 패스를 할 것이냐, 차단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UDP, 뭐, TCP, IP 이런 개념의 어, 프로토콜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 공격가는 공격한다는 것은 소스 IP고 그 다음에 소스 포트. 그 다음에 공격 당하는 쪽, 예, 도착지죠. 데스네이션 IP, 데스네이션 포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옵션들이 뒤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가 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에는 이제 로컬 룰스라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 로컬 룰스는, 어, 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서 탐지를 할수 있는 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룰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룰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탐지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음. 요 뒤에는 어, 자세히 이걸 하나씩 하나씩 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규칙 헤더 중에서 이게 규칙 헤더는 바로 여기죠 룰 헤더, 규칙 헤더 중에서 저희가 액션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액션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섯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스노트에서는요 그래서 얼럿이라고 한다면 은 패킷의 정보들을 우선 로그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할수 있도록 경고를 발생합니다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다 얼럿이 들어갑니다 음, 차단이 되지는 않아요 요거는요 그래서 Alert이라는 것은 바로 IDS 기능 지금 현재 Security Onio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IDS 기능만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PS 기능까지 활용을 하려 한다면 은 이것을 이제 앞쪽에다 이제 방화병이나 그런 것들에서 인라인 방식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IDS 역할만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가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어, 경고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액션, 기능입니다. 종류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같은 경우에는 패킷의 정보를 설정한 로그 파일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들만 기록을 하게 돼요. 로그들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경고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라고 하는데, 이 패스는 이제 패킷들을 무시를 합니다. 어, 패킷들을 무시 하고, 트래픽을 무시하고 사용할 때 이제 사용 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바이패스라고도 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룰에서요. 뭐 어떤 이러면은 그냥 어떤 IP대역에서는 IP대역, 우리가 IP대역에서는 그냥 다 패스를 하는 겁니다. 어, 이 IP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공격이 아니다. 음, 그냥 패스를 한다. 그래서 패킷을 무시한다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은말 그대로 그냥 다 허용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까지 저희가 탐지를 얼룩스로 해놓으면은 어 만약 우리가 진짜 이게 점검자예요 진단자입니다 우리가 모이에킹을 하는 뭐 진단자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진단을 하고 싶은데 다양한 이런 로고들을 발생을 시키고 자동 진단 앞에서 닉투도 발생을 시키고 여러가지 자동 진단 도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경고로 발생시키면은 진짜 공격에 대해서는 예, 또 탐지하기 되게 힘들겠죠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제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패스를 시키고 이제 다 모두 다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롭입니다드롭 드럽 같은 경우는 인라인 방식으로 우리가 인라인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모든 라인을 타고 여기다가 같은 라인에다가 구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라인에다가 구성을 하면은 앞에서 이제 이런 경고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치로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임계치가 이제 달성이 된다. 인계치가 이제 초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제 구성들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인라인다 구성할 때 이제 IPS 역할들이 가능하고요. 그것들을 패킷을 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랍을 시키면은 이렇게 들어오다가 드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서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젝트 같은 경우는 드어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ICMP Unreachable 라고 하는데 p 같은 거예요 p i 조차도 이제 허용을 들 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드랍이라는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정말 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p 우리들은 정말 p 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왜그냐면은 러이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살았나 죽었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이제 포트 스캔이나 아니면 은 일반적인 자동 스캔들을 어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핀부터 죽었냐 살았냐부터 확인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방어를 할수 있다거나 나는 정보를 주지 않겠다. 이런 액션들을 취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드랍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드랍하고 비슷합니다. 음, 하지만 은 로그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드랍 같은 경우는 로그들을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로그 주차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드랍이나 이런 차단 정책이 있는데, 왜 이제 얼롯이라는 것을 뭐또 굳이 사용하냐라고 했는데, 이 드랍이라는 것 차단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어, 특히 저희가 만약 어떤 PC방에서, 저희가 PC방에서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합시다. 막 게임 서비스나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이 PC방에서 나오는 그런 IP 대역은 각각마다 PC마다는 다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어 뭐냐고 하냐면 이게 음이 안에 들어가는 뭐 KT망을 사용한다. 그러면 KT망에 사용하는 그런 IP 대역은 동일하게 들어와요.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일부 사용자가 우리 쪽에다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IP IP에 대해서 다 차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PC방 전체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맥주소나 그런 것들로 일부러 차단을 한다? 그것도 좀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T 쪽에 있는 그런 제공업체, 제공, 통신업체 쪽에서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차단 정책을 한다기 보다는 일부 정말로 내가 정말 공격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딜레이를 좀 발생시키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10초 동안 좀 딜레이를 좀 파켓을 딜레이를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맥 주소를 이용해서 뭐 조금 일부 사용자 단에서, 예, 저희가 사용자 단이라는 것은 보안 장비보다는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IP, ID에 대해서 뭔가 차단을 한다거나, 뭐, ID를 뭐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중지를 시켜야 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앞에서 이제 프로토콜 있잖아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tcp, udp, icmp, ip, any 등 여러가지 태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any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예, any라고 한다면은 앞에 tcp, udp, icmp, ip 요것들을다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송신, 수신, ip 라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이제 스 n 트 t c o n f 파일 있죠 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의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요 달러, 이스터널 넷이나 HTV 넷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스노트 컴프 쪽에서 정의를 한 거에 따라서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큐티 오니온을 설치를 했을 때는 그 환경에 따라, 환경에 맞게 다 정의가 되고 있죠. 다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클래스 대역 아니면 B클래스 대역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가 됩니다 시클래스 어, 대역 이라고 한다면은 뒤에 제일 뒤쪽이죠 여기 제일 뒤쪽이 이제 1부터 255까지 그 다음에 비클래스는 바로 여기까지 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느낌표도 있고 비연속적인 IP 요거는 뒤에 저희 사례를 좀 여러가지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N2를 보통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n 이라는 것은 모든 IP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낌표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정이죠. 부정.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느낌표를 붙이면은, 느낌표를 붙이면은 전체 IP에서 이 대역에 대해서만 나는 제외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것들은 뭔가 비연속적인 IP들을 지정을 할때요 같은 경우에는 비연속적이 아니고 시클래스 전체 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시클래스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클래스 전체 대역이 하는데 내가 특정한 IP 대역들만 가지고 허용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요것을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호스트 IP 지정을 한다거나 이것도 넷마스크 뒤쪽을 이제 우리가 저희가 넷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트워크 용어인데 그래서 그 넷마스크 개념으로 어, 잘라 가지고 저희가 특정한 대역들만 이제 특정 호스트 IP로 대역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특별하, 특별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사용하게 되죠.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제가 뭐 관리자 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뭐 포털 사이트나 관리자 페이지 아니면 정말로 주요한 어떤 개인 정보 처리를 하는 시스템의 대역들을 좀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특정한 IP대역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IP대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예,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 뒤쪽으로, 네, 여기까지 진행하려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송순 IP인데, 어, 소스 IP하고 데스테이션 이제 포트이죠. 음, 이거는 이제 IP고요. 네, 소스 IP하고 데스테이션 IP이고, 저희가 이제 소스 IP라는 것은 보내는 IP 쪽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공격자라고 할 수는 없고, 보내는 IP 쪽에서 데스테이션 IP,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은, 서버 쪽에서도 이제 이것을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되겠죠. 여기는 데스네이션 IP가 되겠고 이제 여기는 소스 IP가 되겠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포트나 아니면은 어, IP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바뀌겠죠. 예, 로그 쪽에서 보면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어느 것이 서버이고 여러분들 IP는 뭐뭐그 모니터링하고 있는 IP는 뭐 아니까 IP하고 포트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격자가 보통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이제 웹서버로 접속할 때는 소스 ip 하고 소스 포트가 이제 외부에 있는 그쪽 서버가 되겠죠 서버 ip 나 pc 나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포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ip 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부정을 할때그 다음에 연속적인 포트 1부터 1000까지 저희가 포트를 지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지정하고 싶을 때는 1부터 1000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n이라는 것은 모든 포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1에서 1000까지 들어가면 은 1부터 1000을 제외한 포트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방향피가 있는데 방향 같은 경우는 송순지에서 수신지를 향하는 거. 보통 이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소스 IP 이게 소스 IP 이쪽에 한번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이거하고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돼요. 네, PPT하고 이거하고 같이 보시게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면은 딱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얼럿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 경고를 띄우고 그 다음에 로그도 남기는 거죠. 그게 얼럿이죠. 그 다음에 이제 TCP 프로토콜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스터널 데시란 것은 외부 IP 우리가 스노트 커미널 컴프 예 스노트 컴프 파일한 곳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노트 컴프. 그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IP 쪽에서 외부 IP 쪽에서 포트는 모두다. 예 포트 어떤 것이 들어오든 예 모두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http 서버 http 포트 http 포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80 포트도 있겠지만은 거기 스노트 컴프에 보시면 80포트, 뭐, 8888, 8080, 이렇게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80포트만 한 것인, 뭐, 지정할 수도 있겠죠. HTTP 포트라고 말고 다른 걸로 지정을 해서 여기다 변수 처리를 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래서 여기는 외부에서 이쪽 소스 IP 쪽에서 항상 이쪽으로 지나가는, 음, 얘네들이 이제 바뀌면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소스 IP하고 데스티이션 IP하고 바뀌면 은 어차피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양방향으로 탐지할 때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은뭐 양방향으로 저희가 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오가는 패킷들을 이제 탐지하는 경우들입니다. 이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부 IP 쪽에서 외부로 또 갑자기 동시에 뭔가 나가는 경우에 있을 때뭐 악성 코드가 감염됐다거나 이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이 보통 외부에 있는 악성 서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될때 그럴 때 이제 내부 외부들을 뭐 패킷스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은 진짜로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 임직원들이 외부로 어떤 개인정보들을 뭐 가져가려고 하는 행위들을 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 장비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 방식으로 많이 다 하죠 그러니까 보안 장비에서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스노트 룰들을 넣어 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교육 때문에 스노트 룰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오도록 할 건데 실질적으로 보안 장비, 그 유료 보안 장비에서는 그냥 이렇게 체크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나는 차단을 할래? 그 다음에 나는 허용을 할래 어떤 IP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허용할래 차단할래 하면은 알아서 그게 이제 스노트 룰 쪽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정책들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GUI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을 잠깐 이제 로컬 룰 쪽에다가 규칙들을 헤더들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앞에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규칙 헤더 정보만 저희들이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건 작성하지 마시고 만약 작성을 여러분들이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alert, 그 다음에 TCP external d a t 에서 외부에서 모든 IP, 모든 포트 대역들이 이쪽 IP로 모든 포트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송수신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l e r TCP External Net에서 모든 IP, 외부에 있는 모든 IP 대역에서 내쪽으로 홈넷, 쪽에 지정한 건 이걸 스노트 컴퓨터 에서 지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포트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하겠다라는 소리겠죠. 그서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허용도 하고 이제 모니터링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건 앞에서 배웠던 이제 방화백 정책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모니터링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모니터링을 하겠다 예, 패킷을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규칙 헤더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같이 어, 배웠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 헤더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이게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어, 요거까지는 저희가 제하고 같이, 하고 같이 어,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요거에 대해서 뒤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풀어 보겠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뭐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전체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보면서 아 제가 내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혹시나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